저, 저, 안 <웃음> <웃음> 우와,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아니지?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이거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다가가는데? 아니 다가가는데? 어 대박! 무서워! 오 다가와! 오, 오 대박! 오 얘네 뭐야? 오 대박 대박 대박 뭐야? 내가 다시 인사해봐. 오 얘네 뭐야? 진짜 신기해. 오 대박! 뭘고 있는데? 철투기, 너 간다! 철투기가 응. 먹고 있어 가자 가자 우리 였다행이와 이거 봐. 아무 생각이 안들어요? 하이 너다 쳐다보잖아 너다 구경왔어 <웃음> 우와 너무 이쁘다 좋아. <웃음> 진짜 잘 뛴다. 하이. 어이구, 좋아. 어이구, 좋아. 하야. 여기 살래. <웃음> <웃음> 아이 가자. 알아보고 이렇게 오나 봐요 애들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누구랑 마찬가지 왜냐면 애들이 그래서 취업 입장을 하고 저희는 사람들을 고감을 하게 아아 물좀 네. 그러니까 애기들 노릇 잘 괜찮아요 애기들 놀랄까봐 무서워 애는 놀랄까봐 아야 아야. 놀랄까봐는 제대로 괜찮아요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 얘가 손을 막 깨물어요 아안 올라가서 힘들잖아요 아 여기도 있구나 여기 염소가 낸길이에 사람이, 길에, 사람이 게 아니고 오. 힘이 안 들어 이렇게 쪽으로 정상이야 그냥, 이렇게, 이렇게 아기들 데리고 한 번씩 이 네네 감사합니다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여기 여기 그럼 하면 돼 여기도 어, 어 가시고 여기 어, 어, 네. 네. 네. 네. 네 하이 하이 아, 네 그냥, 그냥 여기서는 그냥 둘러내지 마시고 네. 그냥 애기들 데리고 놓고 <웃음> 와 운동하시고, 감사합니다 리 올라가세요 네. 어? 와 너무 이쁘다 아 사장님 너무 좋으시다 그니까. 아 이쁘 그냥 나잖아. <웃음> <그냥>, <웃음> 두달 됐는데 엄청 포동포동해 아 귀여워